자, 반갑습니다. <웃음> 자, 천부경이 우리가 이거의 비밀을 풀면서 천부경 6의 비밀을 풀고 이제 최종적으로 브랜미션 명상법을 이제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다. 그죠? 자, 이런 과정에서 이 과연 천부경의 이 이론과 논리가 과학적이냐 정말로 우리가 우주의 진리를 푸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하지 않으면 또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 어찌보게 되면 전 세계의 뭐 물리학자들이 어쩌면 반박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시름에 경과하지 않고 일단 우리가 이론적으로 천북의 논리에 따라서 이 우주의 진리를 우리가 풀어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부터 한 오해 많게는 십 회까지 연속으로 저희들이 라이브로 어 이것을 우리가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천부경이 하는데 이 우주의 진리가 왜 필요한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천부경의 명상 이 기법들이 얼마나 과학적인지를 우리는 알려야 되고 그 타당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명상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 한자로 적게 되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가 명상을 공개하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명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둠을 가려놓고 해를 가려놓고 거짓을 가리 나눠놓고 이것을 보는데 무엇을 보느냐 이 진리를 본다고 그랬다 그지 그러면 이 진리는 무엇 때문에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보기는 보는데 나무목자가 실체입니다 실체 실체를 보는데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되고 이 6이라는 숫자를 처음으로 풀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진리인지 아닌지를 지금부터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의 물리학자, 천체과학자들하고 이 밝혀진 과학의 근거로 의해서 밝혀진 이 우주의 진리와 이천부경의 우주의 진리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는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이 우주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는 아직까지도 한계다. 어제 보게 되면 이 우주라는 것을 풀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점성술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자 외국에서 이 물리학과 우주의 물리학, 우주물리학이라고 생각하죠. 일반 물리학이 아니라 우주물리학은 이 점성술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물리학, 우주물리학을 푸는 사람들이 전부 다점성술일 있을 수 있다. 우리도까 과학적인 이론을 우리 접목을 해갖고 풀다고 노력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사고는 이 점성술의 그 컨본에 따라갖고 풀려진 것이 가장차가 많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왜 이것을 우리가 풀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 한국에 남겨놓은 대한민국에 남겨놓은 위대한 천부경이클수 없이 전 세계가 지금 이천문학 우주과학을 하면서도 이 천부경의 논리 하나에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지금부터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는 것이고 자 천부경의 논리가 맞다고 하게 되면 지금의 기존 물리학도 따라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진짜 거짓말인지 우리는 한번 보자. 그러면 6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저번에 풀때 우주의 진리라고 했다. 그치? 그리고 죠그 천문의 원리라고 했고 자연의 이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우주물리학은 자연의 이치는 별 소용이 없다. 우리는 다룰 필요성이 없는 거야. 자연의 이치는 우리가 그동안의 수리 법칙에 의해서 수리사주에 의해서 수리심리학에 의해서 전부 다 밝혀졌기 때문에 완벽한 과학이론으로 우리가 수리법칙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룰 필요성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은 우주의 진리와 천문의 원리를 우리는 풀어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지금의 우리 우주 물리학자, 우주 물리학자와 그분들이 이 그동안의 연구의 결과를 이 천목의 이론과 천목을 하려면 어느 것이 맞는지도 우리는 구별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치? 우리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아닌 것도 명상을 하다 보게 되면 아닌 것도 세뇌가 돼가지고 그것이 맞는 것인 줄 알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대표적인 것을 우리는 한포적으이 버렛미션 명상을 하기 이전에 이 우주의 진리와 이것을 우리는 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는 하나다 했다 그제 오늘 제목이 오늘 제목은 우주가 하나다 그러면 우주가 하나인데 그동안의 이론을 보게 되면 다중 우주론 그치그 다음에 빅뱅론 이런 것들이 있다 그치 자 우리가 빅뱅 다중 기중론 막뭐 이런 것이 다중 우주 이런 것들이 있고 두번째 지금 하게 되면 우주는 계속적으로 팽창한다고 지금 되어 있다 그지? 우주는 팽창한다 우주는 팽창한다 팽창하고 있다 자 세번째 세번째는 뭐죠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어떻게 중육파다 중육파 중육파라는 것은 어떻게 빛은 직진한다고 했는데 이 중력에 의해서 빛이 어떻게 휘지가 온다, 휘어진다. 그러면 일반 논리하고 안 맞는 거야. 일반 논리하고는 안 맞다. 빛은 직진이 있어. 직진성이기 때문에 직진을 한다고 했는데 이 어떻게 우주 큰 모델에서 이것이 중력에 의해서 휘어져 온다. 그러면 그것이 휘어지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하면 중력이지. 확실한, 등이 없는, 무조건 중력에 의해서 휘어진다. 이런 논리를 펴면 안 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궁금한 거는 어떻게 해요? 음, 블랙홀이다. 이 블랙홀의 이거를 우리는 한백하게 설명을 못 한다. 옛날에는 우리 K4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온 것은 어떻게 해요? 암흑물질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이 뭘까요? 과거의 시공세계다. 시공간세계. 아이스탄이 이야기한 시공간세계다. 자, 여기서 넘어가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과거의 여행과 과거의 행과 미래의 행을 우리는 할수 있다. 없다. 필요하겠다자 <웃음> 그러면 이 내용들이 지금은 정설로 지금 거의 나아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궁금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맞느냐는 것이다. 이게 시점인지 맞는지 구별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치? 자 우리가 지금부터 이것을 우리는 하나씩 풀어갈 거예요. 왜 풀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천부경 6의 비밀을 풀어서 명상에서 6이라는 숫자가 우리는 우주의 진리인데 이것을 우리는 브레미션 인간의 두뇌와 관련돼 갖고 이 명상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올바른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고 우리는 진리를 찾아야 되고 자아를 찾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엉터리를 세뇌돼 갖고. 이 지식이라는 것이 엉터리로 세뇌되어 있어갖고, 명상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나 명상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씨,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동안에 과학자들 중에서, 과학을 한 사람들 중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정신적으로 이렇게 충격이 많고, 장애가 많고, 이거 심리 이? 결함이 많은 분야가, 이, 천문학을 한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없는 것을 상상을 해갖고 모든 것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여러분들도 명상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내이 머릿속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돼요. 두뇌로. 그 사람들 일단이 두뇌다. 이런 가정하에서 이것을 했는데 이것이 맞느냐, 이거다. 이거. 이게. 저거는 측은, 막 수식으로도 막 개선하고 제 요새 이런 말이 나있다 과학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는 말도 있다 왜? 이때까지 과학이 전혀 오는데 옛날에 그때는 맞다고 주장하던 것이 전부 다 이론이 번복돼고 자꾸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럼 결국은 아이스타인도 거짓말한 거야 맞는 것도 맞지만 거짓말한 것도 있다 말이야 그러면 지금 호킹 박사도 호킹 박사도 뭐 하는 거지만은 지금 하보만맛 번복에 샀고 아이들에 샀고 나중에 가도만 이상설 대북요 이거는 진리가 아니잖아. 지 개별적인 생각일 뿐이다. 내 호킹 박사를 들먹이서 좀 미안하지만은 그거는 아이들 말이야, 그지? 그러나 잘못은 자기가 시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과학이 처음부터 거짓말일 수도 밖에 처음부터 처음부터 어그 거짓말일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틀린 거는 지금부터라도 틀리고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천부경연 지금 수천 년 우리가 예를 들면 많게는 1만 년이다. 그제 1만 년 전에 이야기한 그대로를 내가 지금 이 우주론에 갖다 푸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내 나름대로 상상을 해갖고 어떻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 누가 갖고막 천지 창조해갖고 뭐하나님이 어떻고 신이 어떻고 이런 황당한 소리 하면 안 되고 천문학자들은 그런 게 많다. 뭐 신이 창조했다 해서 이렇게 보면 이 답이 안 오는 거야. 그치? 학문직이 안 되는 거죠. 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많은 것을 간략하게 해결하고 무엇을 오늘 해야 되겠냐. 이 우주는 하나다. 제가 지금 수식을 푸는 데까지는 내가 이거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수식을 풀어나는 근거는 오늘 내가 공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풀 것이냐. 우주는 하나 되는 거지둘도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물리학자들은 금방 따라할 거예요. 제가 지금 제시하면 이것을 금방 수식으로 계산을 해놓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답은 없다. 왜? 우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내가 수식까지 풀어줄 했더만은 물리학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면 안 되겠지? 이거는 물리학자기 망기고 어떻게 풀면 이것이 답이 있는지를 풀까지 풀어주겠다는 거다. 그러면 지금 간략하게 우리가 천부경하고 이 매치가 잘안 되고 천부경에서 이렇게 제어를 하게 되게 되면 어떤 것이 틀린지를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중 우주는 이거는 잘못된 이론이다. 천부경에서. 우주는 하나도있으니까 다중 우주는 없다는 거다. 그치 자, 그다음에 지금의 물리학의 통설로 되어 있는 빅뱅설이 과연 맞는가하는 우리 상식적에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학문이라는 것은 가장 평범한 베이직부터 출발하는 거야. 우리는 두뇌를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컴퓨터가 들어가게 되면 예스냐 노냐를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예스냐 노냐를. 그러면 빅뱅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아무리 이것이 압축이 되고 고도 인간이 상상을 할수 없을 정도의 이런 중력을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물질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것이 순식간에 이 우주를 순식간에 폭발을 해가지고 이 우주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거는 가설일 뿐이지 솔직히 말해서 누가 그거 누가 그 인정하겠나 그죠? 자격증을 인정한, 과학자들, 지금 물리학자들은 인정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것에 따라서 푼다고 난리 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해줄 사람도 인정을 해야 돼. 지금은 어떻게 해? 거리야패거리 다른 거 하게 되게 되면, 이거는 다 털리 뽑고, 저끼리 맞다 해가지고, 이렇게 거리그 물리학을 하고 있는 게우주학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벗어야 되는 거 이것을 전부 다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 해봐. 이런 물질 하나가 지금 그 어마어마하게 인간이 상상도 안 되는 그것을 만들었다?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폭발이라는 건 순식간에 가는 것인데, 거기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지겠나? 천국에서 그거는 거짓말이라 해놨다. 그래서 이것이 충돌이야, 충돌. 그러면 내가 이것을 밝혀줘야 돼. 그지? 나는 내가 실험을 안 하고, 실험을 안 하고, 연구를 안 했을 뿐이고, 그다음에 이 우주 이론은 우주 이론은 천부경의 논리에 따라서 순수하게 풀어왔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는 하나다. 이것을 지금부터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빅뱅도 이건 완전 캐시 마크다. 지금은 모든 물리학이 빅뱅슬로부터 출발은 하지만은. 이기서 조금 있으면, 이참 애매모호한, 응? 앞으로 영원히 가지 못할 이론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무슨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는 거다. 그지 내가 또, 너무 또 뭐라는 거 아닌가? 쫓아오면 어쩔까? 근데 오늘 내가 이걸 풀어주기 때문에 이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돼. 분명히 여기서는 천부경의 이론이 무조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봐봐. 자,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우주 팽창은 무한대로 지금 해갖고, 어,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는 엄청나게 멀어지고 엄청 속도로 떨어져 가고 있다. 천만에다는 거다. 팽창 안 한다는 거다. 팽창 안 된다는 거다. 조금 있으면 알겠지만, 팽창과 수축이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다. 그러면 이 이론을 풀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원화계가 흐름에 의해서 흐름에 의해서 움직일 뿐이고 그 움직이는 과정에서 멀어졌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우주 자체가 평창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좀 너무 심했나? 또 그거는 내가 조금 있으면 밝히 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항문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아인슈타인 박사가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 중력파를 가지고 이렇게 휘어진다. 자그 먼한 먼 빛이 이 직진 음? 우리는 어떻게 이 빛은 직진한다고 했다 그제 그런데 그먼 어마어마하게 먼데서 앞에 이게 별들이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다 이 말이 야 자기 앞에 이? 거기서 이렇게 한데 하필이면 요 앞에서 꺾일까? 자 그러면 이 중육파만이 아니다는 거다 내가 이런 무시해서 좀미상하지만은 중육파의 모든 데 중육파로 따지면 안 된다는 거다 이것도 여러분들인데 오늘 비밀로 다 풀어줄 거야 이 중육파만은 아니다는 거다 다른 요인이 있다는 거다 그럼 내가 너무 심했나 자그 다음에 브레크홀의 정체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지 브레콜은 뭐 이때 해가지고 막 들어가면 이 초코였고 이것이 우리는 자연의 현상이야. 응? 우주의 현상이고. 그러면 이 브레콜의 정체도 지금 풀어줄 거야. 그러면 이제 물리학자들은 이 근거를 천북에서 다 풀어줬으면 이제 연구하는 거는 자기가 하면 되잖아. 그지 실험하고 연구하는 거는, 논문 쓰고 하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암흑물제 아무리 이거 흰병인가이라도 암흑물질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암흑물질은, 암흑물질은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이 뭔지 정체도 없고, 그런데 분명히 우주 속에는 있는 것 같아. 이게 뭐냐, 이거지? 이것도 지금 각자들이 아무도 못 바뀔 거야, 그지? 그럼 이것도 당장 받혀주는게 있다. 당장. 오늘 이 시간이면 당장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시공간 세계. 우리, 이것이 우리가 지금 와갖고 엄청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과학이 발달돼 가면서 하는데, 이거는 안슈타인 박사가 한결을 몰랐다는 거다. 천부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시공간 세계가 아니라, 시공간 세계 사이에, 공간 세계와 시공간 사이에, 우리는 기공 세계라는 것이 있다고 했다. 그죠? 여기아인슈타인이 박사가 모르, 몰랐다는 거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해결 안 되는 거래. 그런데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전부 다 해결해 줄게 돼. 내가 너무... <웃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과거의 이행과 미래의 이행인데 이거는 물리학에 물리하게, 과학에 해서 물리학에서는 이것이 꿈이 의 세계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브랜 미션 명상에 가게 되면 과거 여행, 미래 여행 전부 다 끝난 거야. 그 이론을 완벽하게 다 설명해 주는 거야. 완벽하게. 그러면 아무리 봐도 천부경에서 이야기한 거하고 여기서 과학자들이 밝혀낸 인 이용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지. 않아.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정말로 완벽한 이론은 하나도 없는 거야. 완벽한 일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천부경 유거의 비밀 이거 어디 있다고 그랬죠. 오로지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 <웃음> 내려온 거다. 근데 내가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물리학자도 아니지만은 이 천부경의 논리에 따라서 이것을 지금 하나씩 모두 다 해결하겠다는 거다. 믿으세요? 한 믿어보실래요? 못 믿겠어요? 그러면 내가 믿도록 설명을 해야 되겠지. 그지못 믿으면 내가 인지를 시켜야만이 그것이 학문이지 내가 일반 사람도 인지를 못시킨다 하면 그 논리는 논리가 아니야. 그지 자기만 아는 그 뭐, 자기만 아는 그 주장일 뿐이지. 그거는 이론이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천부경에, 우리는 천부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는 법칙이. 자, 지금부터 우리는 천부경의 기본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자, 첫 번째. 첫 번째 우리는 법칙이 뭐라고 그랬지? 진량불변의 법칙. 천부경에서 이야기한 질량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 번째 법칙은, 우리가 인간을 풀 때, 영혼 불멸의 법칙이래. 응? 응? 응? 알겠지? 여기는 우리가 인간을 풀 때, 영혼 불멸의 법칙이다. 그러면 이 영혼 대신에 과학으로 대치를 하게 되면, 우주의 물질이다. 물질, 영혼이 물질이라는 거다. 자, 그러면 이 물질 속에는 뭐가 들어있겠나? 이 암흑물질도 여기 들어있는 거야. 오케이? 아니, 이유는 이렇게 그렇게 우주 속에 있는 물질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질량은 질량 불편의 법칙 우리가 억지로 강제적으로 떼내지 않으면 질량은 보존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에너지 보존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야 눈에 안 보이고 사용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우주 속에 들어있는 물질들은 어떻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천북에서 그러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우리는 뭐예요? 세 가지 있잖아 이거는 전부 다 수리법칙으로 푸는 거예요. 한 개도 없이 전부 다 수리법칙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뭐예요? 참말로 그렇지. 그렇지. 아, 이제 가학으로. 이제는 이 인간의 운명을 풀라고 생각하지만 우주의 진리를 풀기 때문에 자첫 번째. 첫 번째 법칙은 뭐예요? 천지인이다. 그죠? 이거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이것이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하나는 천지인이고 하나는 천지지기인기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것은 뭘까 응? 이거는 이것도 천지인은 천지인이겠지 이거는 지금 아주 안 밝혀야 돼자 응? 여기서 그것을 우리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주를 풀려고 하게 되게 되면 이 세계를 풀면 돼. 이 세계가 모든 것을 근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요렇게 생겼다. 이것은 무슨 우주 공간이다. 공간. 이거는 우, 우주에 있는 물질이다, 물질. 생성도 포함되는 거예요. 물질이니까 이거는 생명체가 아니고 에너지. 저, 저기시 과학으로 볼 때는 우리 생명체 아니고 인간, 인간을 볼때 생명 생명체지. 우리는 저거는 에너지다 에너지.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한번보 자. 이 우주 공간에는 이것이인데. 이전기식은 이게 에너지잖아. 그렇죠? 에너지 맞지? 그럼 에너지는 어떻게? 해? 요렇게 변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물질은 요렇게 변하는 거야. 이 공간에는 변할 게 없잖아. 공간은 하나라고 했잖아. 하나.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여기서는 내가 너무 빨리 <웃음>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내가 말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지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안 지난 거예요. 여기는 우리는 일종의 물이라고 하자. 이 천물, 진물, 인물이라고 하자. 예를 들게 되면 이거는 천물, 진물, 인물이라고 우리는 일단 임시적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물질에는 이런 세 가지 유형의 물질이 있고, 에너지에는 이런 세 가지 에너지가 있다. 자, 이것이 우리는 우주의 질리를 푸는 근본이라는 겁다 자, 그러면 이 법칙과, 이 법칙과 여기 있는 구조,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어떻게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으며, 우주가 얼마나 크냐를 바로 여기서 공식적으로 우리는 푼다는 거다. 뭔지 알겠어요? 안 돼? <웃음> 이해 안 돼? 자 그러면 그동안에 삑삑해 여기 한게 있는데 이씨 얼마? 생각을 해봐 이것이 해가지고 지금 우주를 폭발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지겠나 그건 뭐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논리고 그거는 저 누구 말할 천지 창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의 그런 개념이지 이거는 빅뱅의 이론은 그거는 종이적인 개념이지 학문적인 개념이 아니 되는 거다. 자, 그다음에 다중 우주는 다중 우주는 없다 했잖아. 이거 한 개밖에 없잖아. 그제 하나밖에 없죠. 그럼 이 갖고 푸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질량 불변의 법칙. 자, 이 물질은 질량 불변이다. 불변이다. 그제 이거 물질이니까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천기는 어떻게? 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그다음에 지구상에 있는 이 물질들은 이 물질들은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한 개다. 그래서 우리는 수리 법칙에서 일자가 뭐했어요 천수 진리법이라 다 그렇게 답이 하나밖에 없고 우주도 하나밖에 없고 진리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무엇이라 했어요 네, 이것을 뭐다 설명은 또 다음 주에 또 하기로 하고 단계별로 오늘은 이거다 우주는 하나다 그럼 우주는 하나인데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러면 이것을 수식으로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러면 지금의 우주 과학의 이론에 밝혀진 연구결과와 합치가 될 것인가. 그러면 지금까지 우주논을 풀어나가는데 이론적으로 적합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풀어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것을 우리는 푸는 거예요. 자, 예 이래서 신이 천지창조를 했다. 그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에이? 그럼 첫 번째 그거는 제가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알이 돼 갖고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이거 좀뭐좀 뭐좀 이상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두 가지의 논리를 지금부터 푸는 거예요. 이두 가지 논리. 자, 그러면 이 가운데 것을 좀더 없애겠어요. 자, 이것을 없애고 그러면 우주는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밖에 어, 하나밖에 없는 우주를 어떻게 그릴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돼. 우리는 그냥 평범한 생각을 하지 말고 고민을 해봐요. 우주는 하나밖에 없었다, 그제? 그럼 우주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그려야 되겠나? 엄청나게 크게 그려야 되겠지, 그제? 우주니까. 자, 그러면 우주를 이렇게 그리보자. 너무 동그랗나 그럼 여기서 이제 줄인. 자. 우리가 3.1 신고에서 보게 되게 되면, 우주에 나타나는 모든 물질은 없는 것이 없으며, 무불제, 무불용이라고 그랬지. 무불제, 무불용이 있잖아. 없는 것이 없으며, 사용되지 않는 것도 없다. 그래서 쓰레기도 다, 어떻게? 선다는 거다. 쓰레기도 다 질량이고 쓰레기도 다 에너지라는 거다. 에너지 알겠죠. 그러면 우주 속에는 예를 들게 되면 인간의 이 변도 우주 속의 물질이라. 그치? 여기는 에너지를 또 갖고 있는 거야. 우리 에너지 항상 있다 했잖아. 지금 우주면이 공간 속에 우리는 이것이 천이라는 거다. 이 공간 속에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물질들이 꽉차 있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꽉 차있다고 생각해이꽉차으면이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처음에는 어떻게 폭발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렇게 유지가 된 거야 뭐든지 알겠죠? 우주의 초창기의 탄생은 이 모든 것이 다르, 천복의 논리에 따르면 초창기서는 모든 것이 다 어찌보게 되면 굉장히 초창기에는 안정성 있는 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안정성이 있는 구조.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월이 지나고 크고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서 막 변화가 일어나겠지, 그지? 처음에는 안정성으로 이렇게 땅이 이 엄청난 구조가 갖고 있다. 그래서 다중 이전은 아니고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반응 작용과 반응이 막 군데군데 일어나겠지, 그지? 폭발도 일어나고 우리가 139억년, 137억년, 9억년 하는 이 빅뱅이 137년에 하게 되게 되면 게되 조금 있으면 어떻게 이 빅뱅은 우주가 탄생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은하계가 우리 은하계가 폭발해가지고 지구가 만들어진 이? 지구를 만들어진 그 빛이다. 난좀 봐봐요. 그래서 이천지창조가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은하계를 그리는 거야, 은하계. 은하계 한 그리 보자. 은하계는 이런 식으로 막 그리 본다, 그지이 은하계가 얼마나 많다고 그랬죠? 저번에 얘기했죠. 응? 음? 빽빽하게 아니고, 지금, 각이 밝혀난 것이 최소한 2,000억 개 이상이라 했대. 2,000억 개. 이 콩알이 2,000억 개를 어떻게 만들겠나, 은하계 2,000억 개를. 그럼 은하계 안에는 한 개가 얼마나 있다고 그랬죠? 은하계 안에는 이 태양계, 우리가 지구를,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태양계가 어떻게? 2,000억 개 이상 있다. 4,000억 개, 이러면 이렇게 돼. 그러면 그 많은 것이 우리가 대폭발로 순식간에 그렇게 만들어지겠나? 아예 되니. 그러면 우주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아갖고, 처음에는 좀 잠잠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우주가 이렇게 큰데, 처음 스타트, 태초는 잠잠했다. 가정이거든, 이거는 가정. 게꽉 없는 것이 없는 물질이었고 없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 에너지 밸런스가 잘 유지돼 갖고 안정이 돼 있는데 그때부터 안정되는 것 갖고 변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 우주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갖고 엄마 뱃 속에 아기가 있다고 한다면 엄마 뱃 속에 아기가 있다면 그러 태어나기 전에는 어떻게? 해? 사람이 아니잖아. 그쵸? 맞나? 아마 뱃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이름도 없는데. 답안 할까요? 단순하게 해야 말이 그러면 어떻게? 해? 우주도 어떻게? 해? 안정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 안 태어난 거야. 이? 우주의 탄생은 어떻게? 해? 여기서부터 안정한 상태에서 어느 부위가 움직이는 순간, 변화를 일으키는 그 순간이 우리가 우주의 시작이라는 거다. 막 우주의 시작은 대폭발 빅뱅이 해가지고 터졌을 때 이것이 우주의 시작이다. 이거는 뭐그 어디가 저 옛날 할아버지 이야기일 때 이야기일 때 하는 이야기지. 자 우주의 증인은 우주가 생겨난 것은 이 모든 만물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정화돼 있을 때는 아직까지 우주라고 취급이 안된 거야. 그런데 여기서 카부이원하계부터 시작하고 항성계부터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는 우주라고 정해야 돼그 시점부터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논리 배웠잖아.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이고 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이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것도 움직이도 지안 하는 별은 이 우주가 아예 되는 거다 거기서 어떤 변화라도 이는 났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이것이 우주가 된 거야 우주가 폭발해 갖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폭발해 갖고 요만한게 폭발해 갖고 이렇 되겠나 이 천국의 놀리래해 <웃음> 내가 실험을 느기지에 <웃음>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우주가 한개더 했는데 이것이 무한증 클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지금부터 내부적인 거는, 이 안에 있는 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주는 이렇게 둥근 것이 아니다. 우주는 100% 둥글 수가 없다는 거다. 왜? 조금 있으면 이제 우주의 크기를 계산하는 이 방법을 내가 지금 뭐 물리학자들이 한번 가서 연구를 하게 되면 아마 금방 답이 나올 거예요. 자, 가면 우주는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꿈틀꿈틀 해갖고 움직이지. 예제 응? 동그란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우주는 이렇게 막 변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우주가 어떻게 이 팽창과 수축을 동시에 하는 거야. 팽창과 수축을 동시에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팽창과 수축, 그 뭐고 수축을 동시에 할수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는 풀어야 되겠죠. 맞나요? 안 아, 맞나, 맞나. 우리 가장 원리적인 법칙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 볼사르 법칙을 한번 보자. 어? 볼사르 법칙에는 PV는 우리가 NRT 이렇게 했잖아. 그제? 자, P-V-P- 응? 이렇게 할까? 그제?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여기 여기에 있는 것이 부피가 부피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나? 부피가 늘어나락하면 이게 밀도가 자꾸 해갖고 압력이 세지면 늘어나겠지, 그렇죠? 우주 안에 우리랑 그러기사를 해보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물을 잇는 거예요. 자, 이 고무 풍선에 고무 풍선에 우리는 물만 잇는 게 아니라. 아니? 물도 엮고 기름도 엮고 오일도 엮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막 쳐서 버려요. 쳐서 본단 말이에요. 쳐서 보면, 물은 물대로 이렇게 막 돌아가겠지. 그 안에 또, 벚금들이 보글보글 하겠지, 그지? 벚금들이 보글보글 하게 되면, 이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노? 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에 늘어날 것이고, 푹 내려앉으면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폭발을 해가지고, 우주가, 은하계가 폭발을 하게 되면 열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지, 그지 아, 폭발하면 열이 늘어나겠나, 안 되겠나? 순식간에. 아, 불은 그 뭐고, 이거, 응, 어, 이거 원사, 원자 핵이 다 되게 되면 큰 거성으로 돼갖고 이것이 순식간에 폭발을 한다이 말이야. 그거는 지금 열악 안 되나? 자, 지금, 지금 아, 태양이, 어, 어, 태양이 이렇게 있다만 이것이 어, 핵분열을 해가지고 지금 태양을 막 빛을 하거든. 응? 이것이 원료가 다 되게 되면 어떻게, 이 점점 적색 그 속으로 커진다, 이 말이야. 부피가 늘어나뿐다. 다른 그 것도 다 마찬가지지. 다태양계다 마찬가지지. 똑같이, 또? 동일 시간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는 모르지. 이건 동일 필요 없지. 자, 조금 있으면 이걸 하게 돼. 그래서 여기서 그룹이 생기게 되면, 응, 음, 여기서 그룹이 생기게 되면, 여기에 어떻게 온도도 늘어가고 부피가 팽창하겠지?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우주는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폭발하기 시 다시 쭈그러들면 어떻게? 여기서는 푹 이렇게 들어가겠지? 전체가 동시에 안 들어간다, 이 말이야. 물이 이렇게 딱 채워갖고 꽉채워놓은 풍선에, 큰 풍선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에가 어떻게 열이 막죽여놓으면 이쪽에 가부 늘어나고 이쪽에 되게 되면 이쪽에 쭉 줄고 일한다 이 말이야 이것이 계속 반복하면서 우주가 유지가 되는 거야 우주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세부적인 것은 조금 이따 가게 자 그러면 이 속에는 무엇으로 이렇게 큰반달이 하나를 만들까 무엇으로 하나를 만들까 우리가 지금 우리 지금 태양, 음, 지구에는 온도가 뭐 40도, 50도 이것을 벗어나게 되게 되면 다른 데 가면 뭐 영하 뭐 500도 해석고그지그 중에는 영하 1000도 해산고, 있는 거야. 자, 예를 들게 되면 가스가, 가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판 가스다 하자. 프로, 프로판 가스가 상온에서 우리는 불을 켜면 불이 잘 붙는다. 그지 그런데 이 땡크 들어갈 때는 어떻게? 압력을 가해가 가해 액화시키는 거야. 그지 역화식이 됐잖아.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부피는 자 압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 앞에서 압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부피가 확 작아지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여기에 온도가 이, 이, 이것이 뭐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T다 해보자. 이 밖에 바깥 온도가 T라고 하게 되면 온도가 내려가면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여기 있는 물질들이 전부 다 부피가 커지겠나, 안 적어지겠나. 작아지겠지. 당연히 작아질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이게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이 부피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우주도. 그러면, 여기 온도가, 여기 온도는 거의 일정하다고 생각해보자. 밖에 안옮겨우 가정이니까. 바깥 온도가 일정하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 어떻게? 여기에 폭발이 일어나갖고 열이 막 폭발이 해갖고 온도가 올라가면, t-가 올라가게 되면 이쪽 푸르는 이렇게 늘어나겠지. 그죠? 맞나? 당연한 거지, 그건 논리고. 그러면 우리는 풀면 어떻게 해? 여 바깥 온도를, 여 바깥 온도와 여 안에 들어있는, 뭐? 우린 뭐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지? 공간에는 우리 필요 없으니까. 여기 있잖아. 지와 인이, 지와 인이 가지고 있는 온도에 따라서 이 물질과 에너지 합이 그러니까, 물질, 물질을 우리는 M이라고 가정을 하나 해보고, 에너지를 E라고 가정을 하나 해보자. 이것의 합은, 이 온도와 어떻게? 적절한 이 함수가 이루어지겠지. 온도가 낮으면 어떻게? 부피가 줄어들 것이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부피가 늘어날 것이고, 그치? 그러면 바깥 온도가 일정하다 하면 어떻게? 안에 온도가 늘어났게 되면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 우주는 어떻게? 출렁출렁 하는 거야, 한 개가.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무풍선 안에 물이나 이렇게 물, 기름,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섞어놔놓고 섞이지 않은, 그렇게 물은 뭐 저보다 섞이 부으면 안 되잖아. 알콜까지 섞이 부면안 되니까. 물, 기름, 오일, 뭐 이렇게 해갖고 잘 섞이지 않는 부분들 막 흔들어갖고 나란 상태나 마찬가지나. 그럼 여기서 열이 폭발을 해갖고 열이 닿게 되면 이쪽에 불로 조금. 이쪽에 팔 가면 이쪽에 불로.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이게 쭉, 쭉으로 드는 거야. 그러면 우주가 늘어나다 줄었다 하는 거야. 그것은 어디에 영향이 있느냐? 이런 은하계들이, 이 은하계들이 뭐 폭발하고 변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생기고 하는 그 과정에서 우주는 출렁출렁 하는 거야. 출렁출렁 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여기 있는 이거는 그냥 M이라 합시다. 여기 있는 M의 총합은 그제 이 총합은 우리는 어떻게 되나 질량불변은 질량도 똑같을 것이고 에너지도 똑같을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물질들은 불멸이니까 이것이 똑같아요 우주 속에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변했느냐만 차이가 있으면 되겠지 그렇죠 아니 저는 그것은 똑같은 거야 변하지도 안하고 음, 소멸되지도 않고 남아있는 것은 없어지지도 않으니까 이 가운데 에 우주 속에 들어있는 것은 항상 그대로예요 단지 이것이 모양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온도가 바뀌고 다른 이런 팩터들이 바뀌면서 우주는 출렁출렁하는 거예요 오케이? Okay. 우주는 출렁출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동그란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우주가 출렁출렁하면 그러면 이색은 이거는 금방 계산할 거잖아 여기에 들어있는 이 에너지 m이 그렇게 예를 들어면 질량과 에너지를 모를 뿐이지 이 함수 관계의 이론은 충분하게 풀수 있을 거야. 물리하는 사람들은 금방 풀겠지. 그러면 우주는 하나요? 일단 우주는 하나요? 우주는 어떻게? 하나에 갇혀져 있는 우리 한이라 했잖아. 천북에서 보게 되면 이런 큰 한이라 했잖아. 한이 동그란 한이 아니고 이것은 출렁거리는 한이야. 그 하나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주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내부 속에서 우리는 풀어내야 되겠지. 내부를. 그럼 내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 아, 우주가 진짜 하나구나. 이렇게 알아듣겠지. 그렇죠? 그러면 내부로 가보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는 이 칠판이 우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칠판이. 전체가 우주. 그럼 우주는 좀 이게 출렁출렁한데 자, 그러면 우주보다 작은 거는 어떻게, 이런 은하도 있고, 이런 은하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제? 여러 가지가. 여기서 우리나라가, 어? 은하계가 2,000개나 있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 은하계가 가만히 있느냐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천북에서 뭐랬어요? 시작한, 시작한 것이나, 시작하지 않은 것이나, 어떻게 똑같아? 내가 도착한것이나 도착하지 않은 것이나 똑같아. 그럼 헤리은 우리가 지금 우주 팽창론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자. 어, 여기에 여기에 우리가 지구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지금 우리는 태양계 속도, 은하계가 엄청 은하계 속도도 엄청나게 돌요이빈 공간에 빈 공간에 은하계가 구조를 이루고 움직일 때는 그 속도가 말도 못하게 빠르다는 거다. 그제? 여러분들이 원심을 배웠잖아. 그제? 이 통체 그큰 은하계가 이 우주 속이라 하지만 은 여기서 움직일 때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전부 다떨어지겠지 자, 예를 들어봐. 우리가 지금 달이 그래 큰데 말이야. 달이 가만히 있으면 저기 가만히 있겠나? 없겠지? 이것이 도니까 있는 거야. 그러면 태양이 지금 가만히 있는 가 절대 가만 안 있는 거다 이 말이야 태양의 속도도 엄청나게 빠른 거야 이. 내가 정확하게는 지금 그 속도는 모르겠는데 태양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지구는 어떻게? 여기서 막 이래 따라서 막 움직일 거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 달은 어떻게? 이거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 이 말이야 계속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한 시도 안 쉬고 있는 거야 이. 그러면 지구가 여기 있으면 이 은하계가 어떻게 이 은하계도 이렇게 바뀌겠지. 그러면 둘이가 똑같이 자, 이런 테두리에 있으면 우리 은하계와 이 은하계가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가게 되면 야, 지구가 그렇게 평창안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생각해 봐요. 이, 이 은하계는 일로 움직이고, 이 은하계는 이렇게 움직일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멀어지겠나.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야. 이? 자, 누구만 하나이 인간의 사고 한계가 각자들의 그래.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 우리가 달리기 하면 똑같이 달리기를 하는 줄 알아. 세 명이. 그런데 하나는 어떻게 해? 하나는 거꾸로 달리고 하나는 저 45도로 달리고 하나는 저 앞으로 달리니까 이 가는 사람이 오면은 멀어지겠노. 그렇죠? 엄청난 속도로 멀어지게 되는 거야. 이것을 이한 단면만 가지고 야 지구가 아, 우주가 이렇게 팽창된다 이런 말은 이거는 아니다는 거다 착각이 된 말이야. 그는 그것이 한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의 지구는 어떻게 이 은하계에서도 우리는 막 돈다 이 말이야, 그지? 우리가 지구에서 봐가지고 그것이 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하계는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기서 은하게도 이렇게 돌고, 지구도 이래 도니까 이 속도는 얼마이두 개의 해가치가 얼마나 멀겠나. 그런데 이거는 이쪽으로 가닌다이두개 합치갖고 일로 가는 속도와 이하는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먼기라 이? 그러면 이것을, 이거 한 개만 놓고 우주가 평창한다, 무한적 평창한다. 이런 논리는 안 되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맞겠죠? 우리 그런 자님이 딱, 아, 면 맞다. 이해만 하면 맞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이 안에 은하게는 우리 다시 들어가서 하고, 이 껍데기에서 그건 안 되니까. 우리 큰 것을 모르고, 안에 들어가 봐야 무엇을 알겠나? 그치? 집 대문에 들어가 봐야 방구조가, 난중에 대문에 들어가면 방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것을 이제 좀줄여 갖고 간략하게 요약해가지고, 자, 이것이 우주라고 하나 해보자. 자, 이것이 우주라고 하게 되게 되면, 여기서 우주 속에서 있으면, 이 은하계들이 아무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무게에 못 이기고, 점도 떨어지겠지. 그치? 뭐, 할수 없잖아. 뭐, 가지도 못 하는데. 그러면, 이 은하계는 은하계대로 돌고, 이 안에는 항성계는 항성계대로 돌고, 이 안에 있는 우리는 행성은 행성대로 돌고, 그래야 이것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원심류하고 중력과 원신력 그렇게 중력과 원신력이 똑같아야 이게 안 떨어지고 계속 돌잖아 그렇게 행성도 돌고 이거는 항성도 돌고 은하계 자체도 도는 거야 그러면 돌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자 예를 들게 되면 은하계가 이렇게 자꾸 도는데 이 가운데는 뭐가 생기겠나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토네이도가 생기는 거야 여기 발로 뭐냐? 블랙홀이라니까, 블랙홀. 이, 이, 그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는데, 여러분들 물이 쭉 빠지게 되면 물이 뱅 돌잖아. 이. 그런데 토네이도가 지나가게 되면 옆에 거, 주변에 거는 막 집이고, 뭐 차고, 막다 갖다 올리부잖아. 다 깨버리고. 이. 그거는 똑같은 거잖아. 그럼 어렵게 고민, 아주 쉽게만 고민하면 되는 거야. 자 은하계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이 안에 속도는 엄무나 빠르겠나 그지 밖에 속도가 그만큼 빠른데 이 안쪽에 들어가는 속도는 너무나 빠르다. 똑같은 구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운동량이 똑같기 때문에 이 속도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바퀴 돌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죠 우리가 지구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 때는 365일 된다 그지 그럼 여해왕성이 돌아가게 되면 어떡하 이 순열이 그리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바퀴, 이것이 한 바퀴 돌 때는 여기는 몇 바퀴 돌겠나? 여기 수천 바퀴 도는 거야. 수천 바퀴가 있고, 수억 바퀴를 도는 거야. 그러면 그 해오리에 엄청나게, 이때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면 테이드다 그거 저러면 주위에, 주변에 어떻게,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옆에는 어떻게, 집도 갖다 삼기 버리고, 차도 삼기고, 사람도 막 잡아 올리고 하는 거잖아. 똑같은 논리라 이 말이야. 이 자유는 법칙은 똑같은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이것이 계속 도는 거야, 아마, 모든 것이. 우리가 여기서, 음, 지구만 돌고, 태양만 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별들이 막 도는 거야, 돌아가. 그러니까, 이것이 혼돈이라는, 것, 혼돈. 일정한 논리가 없다는 거다. 우리가 지금, 인간의 사고가,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각해갖고 저것을 풀면 절대 못 푸는 거야. 왜? 우리 지구는 지구의 중력을 갖고 있는 거고, 저기는 중력이 완전히 다를 거잖아. 속도도 다르고, 중력도 다르고, 물질도 다르고, 다 다른 거야. 그것을 지구에나라고 빗대서 우리가 과학자들이 막 이렇게 하면 그 답이 있겠나? 없지. 자, 그러면.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야. 그지? 이렇게 계속 돌아야 이 우주가, 우주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여기에 은하계가 해갖고 대폭발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게 열이 몇마나 발생되겠노? 그지? 그럼 여기서 온도가 뭐 70도라고 하나 해보자. 예를 들어 갖고 70도인데 여기 온도가 한 5,000도가 됐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온도가 좀 올라갖고 일단 우주가 이렇게 바뀌겠지. 뭐 부풀어나는 거야. 이? 그러면 또 씻고 나면 어떻게? 또 추르더래. 그렇게 이것이 어떻게? 우주라는 것이 한쪽에 툭 튀었다가, 한쪽에 툭 튀었다가 가는 거야. 그러면 영원히 끝으로 가지없는 거는 어떻게? 우주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이 돌아봐야 여기서 뱅글뱅글뱅글 돌니까 끝도 없고, 가는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시작, 내가 시작한 집이 어딘고 그쪽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야. 그 엄청난 이 우주 속에서 내가 가는 길을 다시 갈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나 없다. 제로라는 거다. 그렇게 영원히 어? 내가 간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이 우, 우, 우주가 한번간 길을 다시 그 길로 올수 있는 기회가 절대로 없는 거야. 언젠가 돌아오진 않아요? 언제도 못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없는 거야. 내가 살아있지 않아도 언젠가 어, 안 언젠가도 안못 돌아오는 거야. 아니, 다시 한번 밖에 안돌아오나요 그게 안 되지. 음. 예를 들어서 음. 음. 음. 음. 구해서 생각을 해 봐. 우리 그 인공위성이 지구를 돌때 봐봐. 계속 이런 식으로 돌지. 이거는 영원히 가도 그 길을 못 가는 거야. 영원히 못 가는 거야. 알겠지? 그럼 영원히 못 가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뭐 폭발을 해갖고 풀고 이런 논리를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찌밖에 되면 과학자들도 이 이론에, 천부경 이론에 이것만 가지고도 다 풀어놨는데, 그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상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할 거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거는 알아야 되니까. 자, 이제는 좀 추리 갖고, 아, 우리 은하계를니다이 칠판을 이제 은하계로 줄이는 거야요 은하계, 은하계를 줄이는데 여기에 태양이 있어. 태양이 있으면 수성, 금성 해갖고 여기 지구가 있어, 그지? 자 여기 가면 우리는 탈이 있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돈다면 그럼 태양도 막 돌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 지구상에서 여기에 대기권이 있는 데는 이 중력이 많이 미치겠지? 그치? 그까지는 뭐 공기가 있어서 불이익이야. 공기는 불이익이잖아. 물이 있으면 물에도 불이익이 있고 공기에도 불이익이 있는 거야. 그래서 변경이 날아가는 거잖아. 그런데 이 우리가 대기권을 벗어났을 때는 여기가 아무것도 없겠나? 있겠나? 우리가 이거 지구상에서 대기권을 벗어나버리면 그 안에 뭐가 있겠나 없겠나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것을 못밝히 갖고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해? 암흑이라고도 암흑 암흑 물질. 자 측정을 해도 안 보인다 이거지. 자 이것이 우리가 뭐 과학자들이 밝힌 것은 우리가 이것서 구성되지 않는. 여기에 보이지 않는 물질들이 암흑물질인데 이것은 우주상에서 거의 한 70% 정도 된다는. 아니, 보이지도 않는 거, 그 뭐, 그거 갖고 원리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막뭐 말만 해놓으면 안 되겠지.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치?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고, 원리가 있어야 되는 거다. 무조건 있다 해가지고는 답이 없는 거야.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있겠냐 아침북의 논리에 따라서. 아 금방 이야기했잖아. 이 암흑물질이 보이지 않는데 이 암흑물질이 바로 우리는 이제 희석거났잖아 에너지라는 거다. 에너지. 에너지는 우리가 지구적으로 누르러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과 우리는 어떻게 해? 이 암흑물질은 일반 물질이라고 달아요. 자 물질은 측정이 가능할 수 있는 물질이다. 그치? 공기도 가능하잖아. 공기 있는 건 있다 이 말이야. 사람은 땅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잖아. 기계도 있고 그러면 이게 물질이야. 달, 달, 해양 이것이 물질이고 공간은 어떻게 해. 아, 이 공간은 <웃음> 우주 공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신경 안 써도 되고 여기에 물질과 이런 물질에 너지가 있는 거야. 에너지가 있어야 이것이 안 떨어지고 뭐 돌고 하는 거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빈 공간에 에? 뭐가 있어도 채워져 있을 거잖아. 우리는 인간이 측정을 할수 아직까지 못했지만 이것이 있다는 거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다. 그러면 에너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는 거다. 여기에 있는 예를 들면 공기도 아니야. 여기에 있는 채워진 것은 어떻게? 여기는 에너지가 높겠지? 여기는 조금 낮겠지? 여기는 더 낮겠지? 토성 지나고 이러면 아주 미량일 거다. 이 말에. 미량인데도 불구하고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아니? 자, 예를 들면, 100원짜리, 100원짜리 100개 있으나, 1원짜리 만개 있으나, 0.1원짜리 100만개 100만 있다면 100만개 이게 더 크잖아. 그치? 그럼 우리 논리상으로 한번 보자. 태양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가 지구가 있고, 여기가 우리가 토성이 있고 여기가 우리는 어떻게 해왕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 공간이 많겠나? 이 공간이 많겠나? 이 공간이 많겠나? 에너지 양으로 밖이 훨씬 많겠지 맞다 손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거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답이 그냥 답이 나와 있잖아 이 태양계는 이 전체에 들어있는 각각의 여기 들어가, 돌아가는 거 자, 돌아가는 물질. 플러스, 물질은 여기에 대기권도 전부 다물질이라 대기권도 보이는 거지. 여기에 우리는 아마 보이지 않는, 우리 아무런 물질이라 하자. 이것이 합친 것이 우주의 그거라. 태양계의, 태양계의 진량이라 이게. 그치? 이거 태양계 질생기라. 그러면 우리가 안 떨어지는 이유가, 지구가 열기있는데 이거 여기 해가 여기 있고, 자, 이렇게 안 떨어지는 이유는 어떻게? 이것이 원심력하고 중력, 태양의 중력하고 똑같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것의 중 해의 중력, 해의 중력과 이 지구의, 지구의 원심력이 우리가 일치하게 되면 안 떨어지는 거야. 그치?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건 달이 있어. 달도 여기 지구를 돌면서 자기 원심력을 갖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 원심력을 여기서 빼야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 그러면 지구와 달의 합. 이것이 우리는 태양의 중력의 힘하고 똑같은 거야. 아, 그러면 태양인데 잡히면 없는거지 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블랙홀이 똑같은 거예요자 블랙홀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게 되죠 게 여기에 막 이렇게 회전하면서 막 잡아먹는거죠 압력이 있으면 압력이 약한 것은 어떻게 전부 다 잡혀가는 거야 그러면 그석에서 어떻게 우리 토네도 지나가게 되면 전부 다 풀어지죠 전부 다 분쇄가 되는 거야 다 풀어지는 거야 부르시고, 어떻게, 일로 나가든지, 일로 배출을 하든지, 이렇게 낡그잖아그지 없어지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자, 물질하고, 우리가 에너지하고, 이것이 에너지 속에는 빛으로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전파로도 될 수도 있고, 모든 이 에너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에서는 기라는 거야. 기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아인스타인이 몰란 게 어떤 거냐 내가 아인슈타인 박사가 보고 이런 큰소리 치고 될란 거 모르겠지만 아인슈타인 박사가 몰란 거는 자 1,2,3,4 우리 수의변 천부경에는 수의 법칙을 쓴 거야 그지? 자 이것이 우리는 직선이고 이것이 평면이고 이것이 공간이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 이 차원이다 이 3차원이 3차원 공간이고 4차원 어떻게 시공세계를 했는데 이것이 틀렸다는 거다. 자, 여기서 5차원이 우리는 시기공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공간이다. 이게얘 4차원은 기공간이라는 거다. 이것을 우리는 아인슈타인 박사가 몰랐다는 거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야 시공간에서 자르게 되면 가거도할수 있고, 아 가구가 누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두뇌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공간 이거 아인슈타인 그 시공간 세계를 설명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 기억이 돼 있어 가지고 우주에 그것이 남아 있어 갖고 그것으로 가게 되게 되면 그대로 연상이 지금 살아가고 있을 것이야. 천만에 꿈에서 좀 깨야 된다 그런 큰소리 그런 하는 사람들은. 가구는 다 지나간 거잖아. 지나간 것이 다시 돌아올, 미래는 내가 먼저 가볼 수 있어. 미래는 아직까지 도래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갈수 있지만, 은 가구는 지나간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가구로 갈 때는 뭐가 간대요? 가구와 미래가 있는데. 여기서 현재다, 그제? 여기가 현재인데. 가구로는 우리는 무엇으로만 갈수 있느냐? 무슨 정보가 있어야 되는 정보가 그렇죠 우리가 슈퍼컴이라도 과거 정보가 있겠나 없잖아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이 잠재의식으로 과거여행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잠재의식으로 각을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슈퍼컴이전 세계에 일어나는 것전 모든 사람들의 과거를 전부다 어떻게 기억하고 있겠니 누가 그것을 집어넣겠노 그것은 허구다 아무리 컴퓨터가 크고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했다더라도 하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죠 이 모든 만물을 만물의 변화를 옛날에 과거에 일어난 일을 그대로 현상으로 제어한다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되는 논리지 그러나 내가 겪어왔던 과거, 내가 살아왔던 과거, 이거는 어떻게? 해? 내가 경험을 한것기 때문에, 기록은 어디에 되 있을까? 내 머릿속에 돼 있는 거야. 그런데, 내 머릿속에 돼 있는데, 이것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모른다는 거다. 몰라? 그지 그런데, 내가 경험을 한것기 때문에, 우리의 DNA, DNA 같이, 이 머릿속에 어떻게? 해? 의식적, 잠재의 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각으로 여행을 하게 되는 거다. 그럼 각으로 여행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여행을 할까? 내가 몸이 각으로 갈수 있겠나? 그건 마찬가지 말씀이고, 아니? 그러면 어떻게 내이 두뇌만 가는 거야, 두뇌만. 그래서 세상에 가장 빛보다 빠른 것이 없다 했다 그지 아주 과거로 못 박혀냈으니까 없을 수도 있겠지? 그나 앞으로는 더 있을 수도 있고. 이? 자, 빛이 가장 빠르다 했는데 그것보다 더 빠른 것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머리다, 생각이라는 것, 생각. 이거는 훨씬 빠르다. 그래서 이것을 두뇌를 개발을 하고 앞으로 발전시키게 되면 우리는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내가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갖고 오늘은 이 우주가 하나다 는 것은 여러분들 대충 깨우치죠. 이? 상세한 건 다음에 하고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거다. 우주는 시 공간이다. 응? 그러면 여기에 내아인슈타인 네, 박사가 여기 자꾸 등장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아인슈타인 박사를 이 잘못된 사고를 우리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죠 틀렸으면 틀렸고 맞으면 맞고 다 그래서 이거는 천부경으로 만들어진 논리이기 때문에 내가 실험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천부경의 위대한 이론이 지금 현대 물리학자 그다음에 우리는 우주과학자들이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원본을 누가 갖고 있대? 대한민국에 갖고 있대 이 자랑스러운 위대한 이 대한민국 아니가,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이 글서로부터 또 시작하겠습니다.